네 오늘 강의는 포지션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타 코드를 칠 때에 이렇게 어, 같은 포지션 상에서 그러니까 기타 폼을 그대로 가지고 어줄 줄에 어 특정 줄만 변화시켜서 음 음정의 변화를 주는 것을 보이싱이라고 그랬죠 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C코드를 잡고 새끼손가락으로 여기 1번 줄 3프렛을 눌러서 솔을 넣었다가 뺐다가 이런 식으로 성부 솔의 개수를 조정하고 어, 이런 식으로 구성음의 개수를 좀 조정해서 똑같은 도미소리지만 소리 한번더 들어가냐 덜 들어가냐 어, 그런 거에 따라서 어, 그렇게 연주하는 것을 보이싱이라고 했습니다. 성부를 배치한다. 보이싱 그런데 오늘 배우실 것은 어, 이제 보이싱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따로 어, 더 다양하게 다룰 것입니다. 이제 정의만 소개한 것이고요. 오늘 배우실 것은 포지션 이동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코드를 코드를 잡으실 때 음. 코드 모양을 하나밖에 어 코드폼을 하나밖에 모르시면 안 되고 최소 두개 이상은 아셔야 합니다. 어, 그리고 어이 같은 음역대에서 그러니까 여기 로우 포지션, 미들 포지션, 하이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같은 포지션 안에서 아는 것도 중요한데 또 고음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음역별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음역에서 한 코드폼 하나 중, 중음역에서 하나 고음역에서 하나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코드를 잡을 때 그냥 쉬운 모양 하나만 잡고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되고 음역별로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포지션을 이동해가면서 자, 포지션이라는 것은 프렛을 말합니다. 이 기타에는 여기 칸막이가 이렇게 있죠. 예. 이 포지션, 이 칸막이 하나하나를 이제 바레, 바라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여기가 이 칸막이 첫 번째 칸막이로 막힌 요, 이 부분을 1프렛이라고 하죠. 그 기타를 잘 보시면, 음, 여기에 음, 3프렛, 5프렛, 그 다음 7 프렛, 9 프렛, 12 프렛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점이 점이 찍혀 있습니다. 연주하면서 포지션을 찾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3, 6 아니 3, 5, 7, 9, 12에 점이 찍혀 있습니다. 자 우리가 C 코드를 잡아보겠습니다. C 코드를 이렇게 잡았을 때 우리가 이것을 1, 2, 3프렛에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근음의 위치에 따라서 이 C코드는 3프렛에 근음이 있는 C코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C코드입니다. 근데 계속 이 C코드 하나밖에 연주할 수 없으면 안 되고, 중음역의 C코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양이죠. 제가 처음 기타 배울 때는 이게 잘안 잡혀 가지고요 이 검지랑 중지가 벌어지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검지가 이 다섯 줄을 다 눌러야 하거든요 6번 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6번 줄을 왜 사용 안 하냐 그음이 5번 줄이기 때문에 6번 줄은 굳이 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치면 그음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검지 손가락 끝으로 6 번줄을 살짝 대서 소리를 막아줍니다. 자, 이게 중중 음역의 C 코드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서 음, 아니, 난 이게 도저히 안 잡힙니다. 안 잡힙니다. 손가락이 아니면 소리가 이렇게 잡혀도 소리가 깨끗하게 안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C 코드에 음, 이 검지가 다섯 줄을 다 누르지 마시고 그름 하나만 누르십시오. 자 여기 4개 누르고, 여기 3개 누르고, 그음 누르고, 1번 줄을 여기 1번 줄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르지 않고, 1번 줄이 개방되게 그러고 치면은 C 코드가 네 이것이 중음역의 C 코드이고, 그음은 3번 줄에 있고, 3, 4, 5의 3과 5프렛을 잡는 C 코드입니다. 가래가 되시는 분들은 손, 손을, 니, 검지를 눕게 해서 다 눌러주시면 더 좋고요. 이게 안되면 그놈만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1번 줄은 개방해도 되겠습니다. 자, 기타 코드를 만들 때 원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기사항이 있는데 같은 음정이 연속되면 안 된다. 이런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2번 줄 2번 줄 오프렛을 누르면 미인데, 1번 줄 개방현을 쳐도 미입니다. 그럼 미가 연달아 나오죠. 미가 옥타브 차이가 나는 건 괜찮지만, 이렇게 같은 높이대의, 음역대의 미가 연달아 나오는 것은 원래. 기타 코드 연주에서는 금기입니다. 음이 더블되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은 모던 코드, 또 모던 오픈 코드에서는 어, 연주의 그 용이함을 위해서 일부러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면 은 미가 1, 2번 줄이 좀 더블되긴 하지만 이렇게 발레로 누르는 것보다는 이제 손이 편해지죠. 네. 자, 그 다음에 고음역대 C 코드는 이 F 모양이 F 3 프렛에 올라오면 G 5 프렛에 A 그 다음에 7 프렛에 B 플랫 7 프렛에 B 그 다음에 8 프렛에 C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게 바로 하이 포지션의 C 코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것도 이 C 코드도 이 검지 하나가 여섯 줄을 다 눌러야 되기 때문에 어렵죠. 그음이 이번에는 6번 줄에 있어서 여섯 줄을 다 치, 치셔야 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배웠던 F 코드의 약식을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F코드를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4번 줄의 근음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래 4줄만 고음줄 4개만 쳐도 F라고 했습니다. 위에 2줄은 치지 않고요. 이게 그대로 8프레에 오면 됩니다. 8, 9, 10프렛에 8, 9, 10프렛에 와서 F코드 모양을 잡고 위에 2줄 저음줄은 치지 않고 도미 솔도 이렇게 하이 C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C 코드 음역별를세개 배웠죠? 자, 저음역대 이렇게 치거나 세끼 손가락을 더해서 1번 줄 소를 해서 변화 주거나 중음역대는 바레로 이렇게 다 누르거나 1번 줄을 개방한 해서 여기 여기만 누르거나 그 다음에 팔 프렛에 와서 F 모양이거나 F 모양의 약식이거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총 다섯 가지 모양을 배웠죠. 그러니까 이렇게 포지션도 달라지고 보이싱도, 그러니까 구성음도 약간씩 달라지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께서 C 코드를 연주하실 때이 모든 그 C 코드를 계속 여러 마디를 연주할 때, 예를 들어서 기도를 인도한다든지 멘트를 할 때. 같은 코드를 계속 치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약간씩 변화를 주시면서 연주하시면 계속 C코드를 연주해도 지루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이싱에 변화를 주다가 중음역대로 이동해서 1번 줄도 개방해주고 1번 줄 눌렀다가 개방했다가 그 다음에 하이 포지션 다시 중음역대 이런 식으로 예 변화를 줄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언제 이렇게 C코드의 포지션을 바꾸냐 하면은 어, 노래 전주가 길거나 이제 잘 익숙하지 않은 곳 언제 들어가나 할때 신호를 줄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저음역의 C 코드를 치고 있다가 팔 프렛의 고음역을 한번두번두 두 번, 두 박자를 쳐줄 때그 다음에 노래를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찬양팀에게 신호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렇게 마지막 두번두 두 박자를 하이 포지션에서 하고 나서는 곡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포지션 이동과 또 포지션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 성부의 구성음에 변화를 주는 여기도 눌렀다가 이렇게 뗐다가 여기도 F를 이렇게 풀로 잡았다가 밑에 고음줄 4개만 잡았다가 이렇게 계속 코드가 정지되어 있어도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면 은 지루하지 않게 같은 코드도 연주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